대구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더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나갭 투자자들이 다시 대구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요. 현재 강남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차라리 대구가 아니라 강남을 가겠죠. 뉴스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서울이나 강남이나 대구나 지방이나 할것 없이 대부분 지금 아파트 장기간 폭락세를 얘기하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수송구가 어떠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수송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물론 여유가 되면 은 관계가 없겠지만 적어도 여유가 안되면서 8억 9억 10억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과 동일하게 아파트 가격이 장기간 있다 보면 현재와 같이 또 상승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번 케이스는 전국민이 투기 아닌 투기를 했고 갭 투자를 했고 중심리에 이끌려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실제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세월이 지나서 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20년 장기평균선이 6만 가구, 2천 가구를 훌쩍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 반토막들 계속 얘기 나오죠. 그리고 전국의 미분양이 6만 8천, 그리고 예전 2005년, 7년도와 비교하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데요. 그때보다는 월등하게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고, 그리고 돈이 정발왔기 때문에 사실 여유가 안되면 현 입장에서는 가장 급매물이나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아파트들을 구입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해서 대출을 받으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가서 조금 더 많이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분들은 잔금 대출을 하거나 조금 더 견뎌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상황, 그리고 이게 1년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바꿔보자는 심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분명하신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금매물을 다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요번 연도에 가장 상승했는 금액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해서 대출을 받더라도 5년도에 대부분 금매물들이 여기서 대부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내후년 쪽으로는 계속 행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6년도에 대부분 결정이 되지 않을까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 대부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금리가 저렴한데다가 금도 상환 수수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신청을 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폭주하고 사람들이 몰린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은 계속 보고 있지만은 2005년 7년 8년도보다 더욱더 상황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2023년도에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이다. 거기서 이제 가장 저렴한 매물을 구입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 구축보다는 신축위 주로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25평 뭐 27평 29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예전보다 수준이 많이 올랐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40평 이상이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할인을 한다 하면은 아파트 할인에 대해서 프레테이지가 많이 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25평, 뭐 27평, 29평 보다는 기본적으로 32평, 33, 4평 정도에서 가장 많이 선호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평수가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차라리 뭐 혼자 살거나 두명 이내에 산다면 굳이 뭐 27평, 29평 그렇게 살 필요도 없죠. 네,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 상승하였고 사실 이런 상승은 다시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29평, 27평, 2 5평의 사니 차라리 오피스텔에 살아도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단값이 비싸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많이 지어서 건축을 하고 분양을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폭락 시점을 한번 맛보고 나면 은 굳이 매매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임대를 살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 그리고 경기 자체가 힘들고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임대를 사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더욱더 뭐 경기가 어렵다면 은 굳이 신축에 25평, 27평, 29평 보다는 구축에 아주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분매물로 나와서 신축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적어도 혼자 사는 분들은 없다는 거죠. 자제분이 있거나 아기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30평 이상에3 2세평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베이정이나 저소독 청년 같은 경우는 0.9% 더 이자를 낮게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면 은또 0.1%를 더 낮춰서 대출금리를 적용시킵니다. 그래 되면 3.25% 정도의 세제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파트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아파텔은 대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오피스텔은 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아파텔을 구입했는 분들은 또 한번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인데요. 아파텔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근생으로 사용해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면 또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 아파텔은 그마저도 아예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인터넷에 그런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지만 직접 확인을 해보면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요. 예전에 제가 아파트를 구입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 영상이 한번 있었는데 아파트는 서울에서나 경기도 인천에서나 먹히는 거지 대구에서는 아파텔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사업을 목적이었다면 저렴한 오피스텔 1억 초반대의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를 차라리 구입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아파트보다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은 국내 보금자리론 대출 자체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은 없었는데 일단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은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한테 다양하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요번 연도에 현재 흘러가는 동향을 어느 정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를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안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LH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확장을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축이든 신축이든 아파트를 팔아야 될 분들은 현 상황에서 대부분 금액을 낮춰서라도 일단은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갭 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현재 악성 미문양까지 생길 우려가 상당히 많고요. 계속해서 신규 아파트 자체가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뭐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지만 은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할 게 뻔한데 왜 계속 기다리는지 이유를 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1, 2년이 지나면 조금 오르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전 동향을 뒤돌아보고 현 상황을 보게 되면 은 오를 기미는 일체 없습니다. 행보를 한다면 행보를 하지 현 상황에서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이슈가 하나 터져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런 이슈가 터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락 시점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갔고 여기서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만큼 다시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이슈가 필요하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식을 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뭐 개미들이 아락하는 주식을 끌어올렸다. 뭐 그렇게 뉴스에도 저도 보기도 봤지만 은뭐 그런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기대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현 상황을 정말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아락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여나 하는 기대 심리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아파트를 팔아야 될 분들은 더 이상 기대가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아파트를 무조건 팔아야 되고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은 나름대로 확실하지 않는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는 다시 한번 물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도장 찍기 전에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 모르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현 상황에서 물리면 족히 10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급매물이나 아주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을 구입해야 된다. 그래야 갑자기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일부 행보를 하든 조금 꿈틀대더라도 내가 아파트를 팔게 되면 큰 손해는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할인을 하는 아파트 그리고 가장 급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위치가 좋은 곳에 구입을 해야 되고 현 입장에서는 신축이든 준신축이든 8, 9억대가 넘는 아파트 구입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도 되지만 은 대부분 영상 어느 정도만 보시면 은 제가 내용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녹아있기 때문에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 얘기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부분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팔려고 하는 분들은 팔아야 되고 안타깝게도 아파텔에 대해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일반적인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받아 놓을 필요도 있다. 일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재 금리가 다시 떨어진다면 갈아타기를 충분히 쉽게 할 수가 있죠. 아무튼 뭐 사기를 당했다, 뭐 피해를 봤다 다양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화를 해보신 분들 중에 노력을 안한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명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텔 같은 경우는 쉽게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 외로 국내 보금자리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현명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